문숙입니다 어, 지금 북콘서트 어, 북토크에 와있어요 네, 책 거. 쓰느라고 매일같이 음, 어, 전혀 밖에도 못 나오고 책만 쓰느라고 여러분들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픈 일이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늘 많지만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 독자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그리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원하시는 걸 거기다 맞춰서 하는 걸로 저는 항상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. 제일 인기 많았던 넘버원 영상 보지 아세요? 어, 뭔지 몰라요. 샐러드 드레싱. 샐러드 드레싱요아 그럼 샐러드 드레싱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. 2위. 걷는 사람 모습. 아 걷는 사람요 그러면 서울에 아름다운 곳을 제가 자주 가는 곳들이 많은데 그때 또막 저는 하루에 만보 이상을 걷습니다. 그래서 또 걷는 거 우리 아주 재미나는 곳을 같이 걸어요. 추운데요? 아, 저 추워도 걸어요. 저는 어, 든든하게 등산하는 사람 같이, 어, 끼어있고 걷습니다. 음.